안녕하세요 양코치입니다. 9월 네 번째 주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이번 주 아주 좋은 수익을 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사진 보시듯이 오랜만에 수익 인증을 하시는. 학생분이 계시고 어, 수익 같은 경우는 3500불 정도가 되네요 어, 3600이군요 거의 네, 3600불 수익 그리고 프랍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수익을 만드시고 계시고 이 프랍트레이딩의 수익은 약 11656불이네요 그래서 지우님이 수익을 멋지게 아주 내주셨고요 불과 며칠 전에 가입을 해주신 어, 주철님이 계신데 강의가 정말 만족스럽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초부터 어, 우리가 포렉스가 무엇인지부터 차트를 기술적 분석으로 어떻게 분석을 정말 디테일하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심민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은 이번 주에는 어떠한 셋업이 있었는지 어, 가장 좋은 셋업을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리죠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차트 같은 경우는 9월 20날 9월 20날 공유를 해드린 5일 차트입니다. 자, 5일 같은 경우는 4시간 차트를 공유를 해드렸고요. 5일 매수 기회, 최종 타겟은 74라고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운 트렌드 채널 상방 브레이크아웃 후에 다운 트렌드 채널에 상방 브레이크아웃 후 리테스트, 그렇죠? 스트럭처의 리테스트, 그리고 상방 해가지고 74까지 우리가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한 셋업이었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어, 좀 보시면은 우선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게 이틀 후인 23일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 보시면은 정확히 74레벨에 도착을 한 후에 정확히 74레벨에, 정확히 74레벨에 도착 후 이번 주 시장이 닫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할때 네,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어서 약 1대2 비율 정도의 수익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의 리스크를 두고 거래를 하셨다면 2%의 수익, 2%의 리스크를 두셨다면 4% 이런 식으로 좋은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깨끗하게 움직이는 그런 차트입니다 보시면 은 5만 2천, 5만, 4만 7천, 그리고 4만 0천 그리고 4만 이런식으로 4만 4만 0천그 다음에 5만 갑시다 5만 그리고 끝에 위에 있는 5만 0천 여기 같은 경우는 5만 0천이 찍혀 있는데 이런식으로 5천 달러 단위로 정말 가격이 어, 잘 반응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4만 불 때죠 그 다음에 4만 5천 불그 다음에 5만 불때이 구역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 4만 5천 대에 아주 정말 좋은 레지센스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4만불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통해서 4만5천불까지 거래를 하는 거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만과 4만5천 사이에서 4만과 4만5천 사이에서 움직이는 차트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있으면 은 4만5천 근처에서는 매도를 노려주시고 4만 근처에서는 우선 간단하게 매수를 지켜봐 주시면 은 괜찮은 셋업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45,000에서 매도 무조건 40,000에서 매수 이것이 아니라 이 근처에 왔을 때 가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힌트를 어떤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지에 따라서 거래 방향이나 어, 우리가 거래를 심지어 뭐 진행을 할 것인지 이것이 아예 바뀔 수가 있지만은 아주 현재 가격적인 면으로만 보았을 때는 45,000, 40,000대 이두 구역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거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적인 투자로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위클리 차트를 현재 보시고 계십니다 550달러 서포트가 있구요 그 다음에 600달러 서포트가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하방 트렌드 라인의 상방 브레이크 아웃 후에 리 테스트 그리고 업 트렌드 라인을 계속해서 살려주면서 계속 추가적인 상방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지진스라고 이제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760달러 정도가 지금 현재 저번 주위클리캔들을 보시면은 어, 뚫린 상태로 아예 다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돼서 이제 어, 업트렌드의 무브, 어, 업트렌드의 힘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네, 데일리 차트 보시면은 금요일로 아주 강하게 774달러에서 다친 것을 확인할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되는 상방의 힘이 네, 기대가 됩니다. 보시면 피부나치를 이용을 한번 해주시면은 어, 첫 번째 타겟인 마이너스 27은 이제 도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뚫어서 마이너스 61.8인 거진 이제 800달러죠. 네, 800달러가 우선 단기적인 최종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말에 네, 9월 말이라 어, 이제. 네, 이제 9월 마지막 주여서 얼마나 많은 셋업들이 어,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한 달에 마지막 주나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줄어드는 편이 어, 상당히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억지로 거래를 하는 그런 행동은 좀 피해 주시고요. 신중하게 거래하셔서 좋은 수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